돈 가져왔어? 우리 엄마가 맨날 용돈 주는데 어떻게 매일 돈이 없냐고 의심을 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었다고 해? 그럼 게임을 하지 말던가 하여튼 너 내기 게임에서 졌으니까 싱로벅스 가져와라 <놀> 솔직히 오늘 조용히 제했어 <놀> 아드님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데리고 나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들이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흐뭇하네요 다음 일정이 빠듯해서 그럼 가실까요? 여보 나 디베 왔어요 이 녀석 성적표잖아 이거 뭐야? 국어 전교 꼴찌 영어 전교 꼴찌 수학은 뒤에서 한명 앞이잖아 얼씨구 9일간 결석까지 했네 이 녀석 뭐하고 다니는 거야? 왜 시험친구 얘기하지 않았지? 아빠! 아빠 좀 진정하세요? 그리고 너 오늘 오전에 어디에 있으니? 저요? 저 헐크랑 같이 공부했는데요? 요즘엔 우락실에서 공부를 하니?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물었는데 넌왜 거짓말을 했어? 너좀 혼나야겠다. <목소리> 거짓말하는 아들 필요 없어. 당장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 집에서 나가라고 한거 후회하게 만들 거야. <목소리도> 먼저 직업을 구하고 헐크네로 가자. 헐크는 베프니까 나를 받아줄 거야. 알바를 구한다고 적혀있는 누구 계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옷을 사고 싶은데 안내해 주실래요? 네, 따라오세요. 이것들이 올 여름에 나온 신상품들이에요. 옷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데 쏙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다른 제품은 없나요? 이게 저희 브랜드 최고급 모델이에요. 원단 자체와 디자인이 틀리죠. 요즘 트렌드를 많이 반영했네요. 다른 제품도 볼수 있을까요? 부자인가 봐. 오늘 제대로 한건 올리겠는데? 이쪽은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전 세계에서 5개 안정이에요.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소중한 제품이라서 입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지? 손님, 옷 사실 건가요? 아니면 구경만? 저요, 지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돈이 없어요. 빈털터리잖아 그럼 왜 계속 비싼 옷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 하난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옷을 먼저 본 거예요. 일하기를 원한다고요? <웃음> <웃음> 웃기려고 그러죠? 25년 외길 판매 인생이었어요 그럼 오늘 왜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재밌네요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해서 어이가 없네 나에게 왜 그랬어요? 당신은 판매사원으로서 저에게 구매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판매사원으로서 많이 배워야겠어요 어차피 당신은 돈도 없잖아요 위대한 판매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지갑을 열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고객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멋지다 뭔가 이상한데 묘하게 맞는 것 같아요? 역시 25년 외길 판매 인생이에요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그꽃 뭐예요? 설마 저한테? 난 얼라들은 상대 안 한다 크이 그, 꽃은 울자기한테 줄 거야 치.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옆에 이분 아르바이트 지원했어요 경력은 25년 외길 판매 인생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비된 판매사원 채파스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12살입니다 얼마 이게 통해? 좋아요 당신을 고용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게 좀 부탁해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두고 봐 내가 아빠보다 돈 많이 벌고 말 거야 네, 근무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부터 체파스 씨가 손님 응대하면 돼요. 그럼 내일 봐요. 그럼 수고해요. <목소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손님. 저희 가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아들 생일이거든요. 아들은 제게 매우 특별해요. 나도 특별한 아빠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제 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희 매장 제품 전부가 특별해요. 딱 봐도 매우 평범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매우 특별해요.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거예요. 여기 매장은 손님 응대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글쎄요. 손님도 갑질이 심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응해야 하나요? 그럼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나요? 그걸 왜 저에게 물어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습니다 25년 외길 판매 인생이라서 잠시 확인했는데 실망이네요 오? 어? 사장님이시네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1시간 시급은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밥좀 남은 거 있어? 밥 남은 거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현기증 증세가 있어? 돈좀 빌려줄래? 돈 없는데 내 마지막 십로벅스 너에게 주었어 미안 그만 집에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너희 집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면서 연락이 왔어 구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로 아들 돌아왔구나 방금 고기 구웠는데 배고플 텐데 빨리 와서 먹어. 먹기 전에 헐크한테 줄게 있어. 네? 체파스가 헐크 너에게서 받은 돈이야. 아저씨가 돌려주도록 할게. 네, 감사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짱모 친다. 집을 떠나서 사는 건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들이랑 내기 게임 같은 거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